자, 오늘 영상 보기 전에 공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스가 지금 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된지한 달은 된것 같은데. 아니, 형 해결 안 하고 뭐 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서 내가. 빠르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들어봐 봐. 구스레게 역사. 설날 때 말이죠. 방을 이 방으로 옮겼어. 그 이후 갑자기 컴이 부팅이 안 됐습니다. 이것저 테스트해 본 결과 그래픽 카드 문제일 수도 있겠다 해서 본사 찾아가 가지고 AS를 받았어요. 근데 아무 문제 없는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파워가 부족한 것 같아. 원래 800W 쓰는데 850W로 새 걸로 교체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램이 좀안 맞는 것 같아서 램을 새로 사 가지고 추가 구입해서 장착했습니다. 부팅 성공. 자,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렉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인터넷 속도가 안 나오는가 싶어 가지고 검사해보니까 인터넷 속도가 안 나와. 자, 인터넷 기사 방문해 가지고 속도를 잡았어요. 드디어 해결했구나. 생방 켜니까 렉이 여전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있나 싶어서 백신을 돌려보니까 어, 뭐, 트로이 트로이 목마 뭐 바이러스가 걸린 거야. 그래서 치료를 했어. 와, 드디어 해결했구나. 렉이 여전합니다. 그래서 앱 플레이어가 되게. 이 아닌가 해서 애플에 다른 걸로 재설치 해봤습니다 렉이 여전합니다 C 드라이브 포맷을 싹다해했그요 그냥, 아니 그냥 다 갈아버렸어요 싹다 다다시 깔아서 5시간 걸려가지고 렉이 여전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검색하던 중 CPU 문제일 수도 있다 이것 때문에 어, 발열을 체크해 줬습니다 CPU에서 열이 나고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야 이제 답을 찾았다 해가지고 사제 쿨러를 사가지고 서멀도 당구장 모양으로 이제 잘 도포해가지고 서버딱 해가지고 발열을 체크했는데 열을 잡았어요 드디어 해결했구나 렉이 여전합니다 그래서 아예 완전히 이제 CPU 두뇌 자체를 바꾸고 메인보드 뼈대 자체를 싹다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또약 130만원치 정도 CPU랑 메인보드랑 기타 몇 가지를 샀어요 그래서 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쯤 올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곧 이제 해결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오늘 영상 렉이 여전히 있다 곧렉 해결 생방송 켠다 생방송이 막 쾌적하게 돌아갈 거야 그걸 만나기로 하고 오늘까지만 렉을 네, 양해하고 봐주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여기까지 왔군요 아 우리 페이엔이 페스티벌 도장 B까지 찾아왔습니다 페스티벌 도장 B에는 우리 더원 형님이 지키고 있는 곳이지요 우리 지난번에 페스티벌 도장 A 안매리 지키고 있는 그 엄청난 도장을 페이엔이 깨버렸습니다 이건 쉽게 도장 깬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이에요 쉽게 도장 그냥 동네 에 애들 좀 불량한 10대 애들 좀 맨날 때린 느낌이고 페스티벌 도장 A를 깬건 정말 세계 최고의 무대인 UFC에 나가서 1위를 거두고 온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나 사실 맞짱에 더 최고인 형님이 한분 나와있고요 오늘 멋진 싸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버 해우 그리고 보미가 계정 출연해 줬고요 모드 세팅이 맥스로 동일합니다 <목소리> 자, 첫 번째, 우리 페스티벌 도장 B의 첫 번째로 장날킹입니다. 지난번에 각킹을 두드리펜 페이엔인데 귀엽지 않을까 싶은데. 자, 우리 장날킹은 그때 자기 키가 좀 작아서 진 건가 싶어가지고 자기 베개를 일말 키워가지고 그 위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상대가 되겠나. 가볍게 아마 날개가 작았던 때 자기 남친도 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서로 패는 잘 떴어요. 자 스타트 크레이지 러시 삼성으로 시작합니다. 오빠커 5만 5천 역속으로 5만 5천. 자, 좋았어 하면서 뭐좋아인마 47,000 우세 속인데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나마 장나킹매 집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쓰나미에 지금 아직 스택이 안 쌓였어요. 빵 49,000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서 빡한대 치고 있는데 16,000밖에 안 나오고 있고 물론 저 친구 이제 방출을 해야 되는 그런 캐릭터인데 방출은 지금 없고요. 타크닥 2 7 0 0 0인데필각 못했습니다. 심연 있어요 여러분. 요것도 모릅니다. 여친아 난 나를 지키겠어. 차, 크닥 때리, 47,000이구요, 심연 깔렸어요. 장판 돌면다? 돈 미소, 빡크닥 뭐, 먹고. 그거밖에 안되나, 심연이? 심연아! 오, 이정도 되면 여친이 되게 무서워지는 거 아니에요? 57,000인데요? 자, 우세 속에서 때립니다만은. 빡, 카오! 44,000. 오! 저브뻔 했다. 어? 심연? 차크닥, 와. 야, 난 끝난 줄 알았다, 방금. 방금 34,000 쳤을 때 피가 이거 밖에 안 남았었어요. 한, 한 15%? 남았을라나? 살았습니다, 일단. 자, 그, 많이 맞은 만큼 스택이 쌓였어요. 73,000. 야, 요거는 다이앤이 남친한테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어. 자 페스티벌 도장 B 두번째 선수로 처형젤드가 나와있습니다 어 나오는데 벌써 기가 죽은 느낌이에요 그냥 지난번에 한대 맞아봤거든 저 누나한테 10개 도장 때 스페셜 매치 때한번 쳐맞았습니다 완전 개박살났었는데 그러나 어, 오늘 처형젤드 쪽에서는 복수극 에? 리벤지 매치, 성공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0 0 나왔대, 1성인데. 역속의 1성인데 저렇게 틀이잘 나온다. 저영길드의 응? 절단, 절단 셉니다. 자, 절단 2성입니다. 아, 절삭, 절삭. 미안합니다. 절삭, 절삭 셉니다. 42,900. 자, 필각을 하면서 페이에는 서서 이제 열이 받기 시작하는 거죠. 어? 야, 어디서 그때 나한테 쳐맞았던 쉽게 자석들이 까불고 있어 하면서 57,000주 때리고 있고요. 이번에 절삭을, 누나, 내 절삭은 그래도 무시하지 말라고 하면서 바바바박 때리 역송인데도 42,000 정도 뽑고 있습니다. 피사의 견제가 우선시 되게 되겠고요. 호악 하당 날아가면서 필각인데 52,900, 52,900. 자, 이쯤 되면 원래 절상 맞다가 상대가 쓰러지기도 하거든요. 너무 세서 근데 재생률까지 좋아가지고 그냥 뭐 이거는 뭐 끝났네요. 뭐 끝날 줄 알고 있었죠 <웃음> 리벤지 면치안 될까 알고 있었죠. 여러분. <웃음> 자, 패시발 도장 B에 큐 자크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큐 자크는 또 이... 이길지 모르휴큐자크 진짜 모른다. 왜냐면, 지난번에 우리 큐자크가 막아낸 적이 있어요. 나머지 다 터져나가는데. 큐자크가 상당합니다. 맞짱이. 자, 둘다 1인기이기 때문에 이성기가 나가게 되는데, 필각입니다. 필각. 인마 입장에서 미리 필각을 좀 해놓는 것도 괜찮아요. 다이언이 필각을 못하게 되면서 끝날 수 있거든요. 크레이지 러시 하면서 이게, 그래도 필사기 길지4칸는데야 필각이 되기 때문에. 자, 3성기 준비가 됐고요. 절삭입니다. 3성 여사 이거 옷에 속이고. 자, 절삭! 쏴! 뻑크닥 95,000이라고요? 뭐 필살기가 자 다이앤 입장에서는 아무리 삼성있어도 필각이 최우선 됩니다 그죠 그다음이 필살기 그다음이 삼성기입니다 자 그렇게 와 63,000 다이앤피가 또왜 이렇게 많이 찼노 자 이성기가 나가게 되겠죠 진짜 단은 아, 필각도 해야 되고 필각 해야 돼 당연히 자 이렇게 되게 되겠고요 아무리 삼성기가 있어도 필각이 우선시됩니다 무조건 필살기가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57,000 나오고 있고요 자 삼성기가 나오게 되면서 필각인데 삼성기다 야 이거 설마 안죽었어요 안죽었고 세칸이 날아가게 됩니다 오! 야키자크가 이겼다 세칸이 날아가면서 필깎기가 완성이 안됐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기가 나오게 되겠거든요 잠깐만 이 오토한테 한 맡겨볼게요 아 요게 나가게 되네요 요게 나가게 되면서 빡! 오! 이런데 이게, 자, 잠깐만 잠깐만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 자 아쿠스 ai 알고리즘 첫 번째 조항입니다 필살기 대치 시필살기 카드가 우선시되고 그 다음 필살기고 그다음, 그다음 삼성 카드가 우선시 된다는 법칙이 있고 단일기와 전체기혹금 버프기가 있으면 단일 공격기가 우선시 된다는 부분 심지어 전체기 버프기가 이성일지라도 그렇습니다 만약 삼성이면 삼성이 우선시되는 이 알고리즘에 따르게 되겠죠 자둘다 단일 공격기일 경우는 성급이 높거나 성급도 같다면 개수가 높거나 부가효과가 붙은 쪽을 먼저 쓰게 됩니다. 자, 3번 조항입니다. 여러모로 애매할 상황일 땐 오토에 따른다. 여러모로 애매할 상황이었습니다. 방금 다이인 입장에서는 필각기자 단일기가 먼저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알고리즘에 삼성카드가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상대가 필살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저걸 필깎기로 봐야 될지 그냥 다니기로 봐야 될지에 대한 어떤 판단 여부가 필요하고요 네, 여러모로 애매한 상황이죠 그럴 때 오토에 따랐습니다 야 이게 뭐라고 이렇게 가슴이 웅장해지냐 이게 뭐라고 회개인이 스택이 워낙 많이 쌓였다 보니까 필깎을 하려고 던진 건데 상대가 잡아버렸어요 네, 거기에는 필살기에지 모자라서 필깎은 못했을 테지만 터져버리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어. 자 다음 페스티벌 준비되어 있는 선수 선멸 멜리입니다. 이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야 페이 야 진짜 지난번에 그 코인 마멜이 어떻게 이겼노? 그 <웃음> 애를 그때 진짜 봐줬어요 그죠? 자 선멸 단일기 나가기 어머나 뭐고 만팔진 방금 때리는데 무슨 무슨 바위 같은 거치는 느낌이었어요 페인이 지금 봐줄 사살할 생각이 없어요 빨리 끝내고 빨리 더워 나오라고 그래 더워도 빠! 뭐 이런 느낌인데 선멜 스택 두개 쌓였습니다 두게빡 2 5 0 0 0 거의 선멜은 초등학생이 격투기 배우는 누나한테 맞는 느낌인데 자 다니기 우선 되겠죠 빡2 4 0 0 0 끝나나요? 그래이지 점점 더 스택이 사... 살았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멜도 약간 자존심 상처받았어요 안멜때 져가지고 자 필각도 있고요 필각 아니고 죽을 수 있겠죠 어 죽습니다 선멜 긴장감 좀 없을 거라 생각했고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지금쯤 아마 무슨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충격일 것 같은데 아니 <웃음> 아무리 그래도 페스티벌 도장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은 있었나요 진짜? 내가 생각해보니까 더원 형님도 워낙 잘하시지만 더원 형님 필각이 없잖아. 더원 형님 살상을 일으키거나 혹은 피사기잘못 막는 바람에 더원 형님이 터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필각까지 하면서 거의 더원 형님 세도로 슈 때리는 만큼 뒤나와요 나중에 그지? 내가 보기에 희대의 사기 맞장르가 나온 게 아닌가. 자, 너무 진짜. 하지 마시고 맞짱 기준입니다. 맞짱 기준. 자, 그러나 지금 그 앞에 나타난 한 캐릭터. 여신 엘리입니다 요엘 지금 우세속인데 다가여엘은 혹시나 자기가 이제 반사판 가지고 상대를 요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면 뭐 모릅니다 여엘은또 이게 의외의 기, 결과를 많이 만들어내는 친구이기 때문에 자 일단 스타트 이렇게 가볍게 출발하게 되겠네요 크레이지 러시 와 크레이지 러시가 상당한데 29,000 단위기가 우선시 된다는 AI의 법칙대로 토도독 나가고 있습니다 19,000 나오고 있고요 자이걸로 치면서 필살기 미리미리 견제해 놓는 느낌인데 여열이 삼성카드가 붙었어요 삼성이 붙어가지고 삼성보호막을 치거든요 삼성보호막 나오기 때문에 거의 지금 와 이거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AI 법칙에 따르면 상대 필살기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필, 필강이 먼저 나가야 되거든요 삼성보호막이에요 자 그래도 어쨌든 AI는 생각가야 하지 않습니다 빡! 9700밖에 못 나오면서 못 깨죠 이봐 봐 여일이 이렇다니까 이러다가 여일이 반사판 만듭니다 야 이거 <웃음> 끝난 것 같은데 어, AI 다이 n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없어요 반사판이고 뭐고 갖다 꽂아 뿌는데뭐 버프 해제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빵 치는데 38000 나오고 퉁 튕기는데 뭐고 어, 자기도 살살 때렸다 보니까 반사도 또 살살 당해요 나는 이거 혹시 치다가 지가 자빠지는 그림도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네요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 야 반사판은 반사판이지 만 나는 지금 어? 계속도 재생률도 좋아 가지고 회복합니다. 회복하고 있어요. 자, 한대 네, 때리는데요. 빡! 반사판에다가 때려갖고 자기도 좀 맞았습니다. 반사로 좀 맞았고. 자, 여일이 이제 이, 이 기절기까지 붙었어요. 기절합니다. 그리고 우세 속에서 때리다 보니까 매서울 거예요. 18,000? 어, 요 정도네. 자, 일단 그래, 삼성카드 하나 만들어 놓은 정도. 19,000. 요 정도 나오면서. 자, 필살기 또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다이에는 필살기 대치 상황이라 필각이 나가게 되고요. 빡! 치는데 49,000. 자, 기절기가 나왔어요. 기절기가 있는데 삼성기가 있다. 그러면 AI한테 이거 오토로, 오토로 넘길게요. 이것도 필각은 필각이라 아마 이거 쓸 거예요. AI가.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는 AI한테 맡깁니다. 저렇게 되겠죠. 어. AI가 기저귀를 쓰면서 막아냅니다. 음, 원래 사람이라면 이럴 때 카드 하나 버리는 게 좋아요. 버리는 게 좋지만 AI는 그런 생각을줄 모릅니다. 이동밖에 할줄 몰라요. 이렇게. 여엘은, 어, 떻게 됩니까? 필살기가 나오게 되겠네요. 필살기 또 나옵니다. 야, 이러다가 여엘이 이기겠다. 당연히 어. <웃음> 너무 센 필살기를 때리다가 자기가 뒤로 자빠질 수가 있어요. 이러다가. 갑니다. 뿡. 와9만 2천 터지면서 아 야, 이제 다이앤의 파죽지세를 꺾어 나오던 게 의외로 안멜의 여친에게. 아무래도 오빠가 키를 그렇게 꺾어 놓으면 어떡하냐. 우리 오빠 지금 안멜, 선멜, 로멜 뭐다 져가지고 지금 막 울증옥이 생겨서 싹 이러면서 정말 이렇게 해서 다이앤의 연승행진이 비로소 잊어서야 끊어졌습니다. 제가 이게 쉽게 도장 때부터 해가지고 다한판도안 죽고 다 패고 있었거든요. 요것도 심지어 뭐여한테 맞아 죽었다기보다 자기가 너무 세게 때리다가 자기가 자빠진. 자, 드디어 페스티벌 조장 B의 강자 중한명 연반이 나와 있습니다. 자, 결투에 들어가고요. 서로 근력 대 근력 속성 차이 없고요. 서로 한번 붙어 보게 됩니다. 자, 와이 뭐지? 연반이 성물이 있는데도 다이빙 투급이 높네요. 좀 무시막지한 그녀입니다. 크레이지 러시, 빡! 자 27,000 나오고 있고요. 자, 처음부터 패잘떴습니다 삼성기로 한번 후려 갈기게 되는데요. 파박자 53,000 오 센데요. 좀 세게 맞았기 때문에 옆에 이제 모래 모래알 정도 둥둥 떠 있고요. 빡자 일성으로 3만 정도 뽑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격 들어가는 연반 파박 2 7 0 연판도 상당한 강자거든요. 몇집도 좋은데다가 필살기 나오면 진짜 어마무시하고, 기본적으로 찌는 것도 세고. 아하, 잠깐만. 지금 다이앤 필살기 견제기가 딱 막혔습니다. 그때 호인마멜한테 졌죠. 요런 느낌으로. 요걸로 연판을 꺾어 부수면 되는데, 못 꺾을 수, 근데 좀 스택이 좀 쌓이지 않았나? 지금 한번 보자. 와 멋지겠어요. 73,000 나오면서 요 정도 느꼈는데 풀피 만들었고요. 풀피 상태에서 연반 피작이 봤는데 파란색 버프가 없기 때문에 파일이 안 터져서 살수 있겠는데요. 살겠는데 서로 한번 멋지게 싸우네요. 뽕 하는데 63,000밖에 안 나옵니다. 괜히 돌 방금 돌뜨는 거 맞나? 큰 돌이 떴어요. 나1때는 삼성이 나가게 되겠죠. 네, 미래서 삼성기가 쓰이게 되겠고 봉봉봉봉봉봉봉 하고요. 자, 여기도 삼성이 나가게 됩니다. 서로 지금 뭐 어, 구스 AI 알고리즘 대로죠 지금. 크레이지 러시 빡 치고 있고요. 5만 0 0야 연반 야, 안, 안 되겠다야. 어 아니가 연반 피가. 잠깐만 연반도 연반도 지금 아군턴 시작 시지한테 회복 부여하는 그 삼성기를 써놓은 게 있기 때문에 피를 한번 먹은 그런 느낌입니다. 서로 탄탄하다. 서로 탄탄하다. 팍 65,000. 근데 내가 보기에 한끗 차가 어디 있냐면 서로 탄탄한데 뭐 연반도 피가 거의 또풀 피야 막 서로 필사기 치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다이애는 뒤로 갈수록 더 세진다는 점이 무섭고 그리고 다이애는 필사기 견제를 할수 있는데 연반은 필사기 견제 못한데 여기서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제생각엔 그래요. 차이가 거기 날것 같아요. 76,000 나보다. 1성인데. 어? 아까랑 또, 야, 폐가 똑같은데, 이거? 연반에 필살기 견제를 못 합니다. 못 하긴 하는데, 지금 스택이 5스택에다가 27만. 그냥 죽이겠다는 느낌인가요? 근데 연반 피 많습니다. 어라라라라라, 어, 그당 112,000 터졌는데 안 죽는 연반. 연반도 정말 연반이다. 자, 연반 쪽에서도 필살기가 나가게 됩니다. 팡. 그러나, 화열이 터지지 않기 때문에, 뽕! 요정도일 것 같아요. 7만천. 그나마 7만천이면서, 와! 지금 방금 봤나? 다이앤 몸 옆에서 지금 진짜 거의 이제 땅, 돼지가 막 떠오르고 있어요. 스택이 34만이 이였습니다다이 많이 화가 났다는 뜻인데, 이게 엄청 셀수 있어요. 와! 야이승이야 방금. <웃음> 여일한테 진감 아니었어도 지금 내가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 우리 더원 형님까지 이어 어떡해? 으아, 으아, 으아, 멈춰! 자, 마지막 마침. 원래라면 제가, 야, 더원 형 웃어서 이게 막끄지 마, 자아서 이렇게 할 텐데 지금 다이언이 맞을수록 세지기 때문에, 세게 맞을수록 더 세지기 때문에 괜히 더원 형님이 좀 세게 쭉 때리다가 다이언이 필각한다고 치다가 더원 형님이 턱 돌아가지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자, 어, 정족에 정점의 선자. 우리 더원형님이 한대 쳤습니다. 봐봐봐. 근데 한대 쳤는데도 딜이 세니까 벌써 머리알이 갱 뜨기 시작하고 하는데, 내 생각엔, 형때리 거면, 오! 역성인데 69,000이 나. 우리 더원형이 벌써 각이 이렇게, 더원형이 세게 때리는 건 알겠는데, 세게 때리수록 쟤는 더 세져요. 그런 성향의 아이라고요. 끝날 수 있겠는데요, 잘하면? 더원형이 괜히 세게 때려가지고. 세게. 뻥 응, 오케이 아직 오스텍 사인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6만 나왔고 역속이고 형님 잠깐만요 형님 정호입니다 우리 형님 정호 정오 호정 형님 피사기 만들었고요 빡 어? 피사기 만들었는데 피사기못 막는구나 야아잠깐아 여러분 편파 아니다 해서는 편파인데 흐름은 그대로 했다 야 이거는 사실 약간 더우이면운도또 또 좋았기 때문에 라운드 2도 해보고 해볼... 오! 뭐가 더우이니면 끝날 뻔했나 근데 우리 이거는 3판 2선 승제로 한번 가보자 자요거는 아무리 다이앤이라도이건못 견딜 거예요 이 타격이라 이거는 빡 끝났습니다 자 1타격이 끝났네요 1타격도 있는데 와 도원형님 와 지렸다 와 근데 솔직히 초반에 흐름으로 봤을 때는 도원형님이 찌발리는 줄알았어 그런 정도였거든요 근데 다행히 피사기 견제를 딱한번 못하는 순간 끝나는거지 피사기 견제 못하면 끝나는거지 자 도원형님 삼성 와 도원형님이 지금 최선을 다하시는데요 지금 질 생각이 없는데 도원형님 어 크덕 우와 구멍으로 쳐 어? 피사기 못 막아 못 막았네. 자, 요거는 내한번더 네, 기회를 줬다. 물론, 솔직히 말할게. 지금 약간 어떤, 어떤 희한하게 하필이면 못 막으면서 두번다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거는, 내, 나, 나, 내가, 내가 어떻게 한거 아니다. 진짜 기회를 한번더 줬다. 그, 끝인데요? 와, 더 원. 자, 이 정도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살기 잘 막으면서 계속 해나가면 솔직히 그림으로 페이엔이 충분히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더원 형님 딜도 너무 압도적이고 어쨌든 두판 연속으로 그냥 더원 이겼기 때문에 더원 형님의 승리입니다. 오늘의 싸움에서는 승리다. 이건 계속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서로 주고받을 것 같은데 정말 보기 좋은 싸움이었고요. 페스티벌 도장 B에서는 여엘과 더원이 페이엔을 잡으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거의 뭐 최강캐 중에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페이엔이 페이엔을 통한 또 어떤 다른 형태의 맞짱이나 뭐 커플 대전 여러가지 신청 주셔도 좋거든요 뭐좀 궁금한 게 있다 이런 게 있으면 또한번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 더원 오고 <웃음> 싶리